아이 이거 뒤에도 다 잡았는데 내가 죽었는데? 지가 씨발 뒤돌다가 뒤져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지 앞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시지 하고 잡아줘. 야 두졌다잉. 아 그냥 보지 말고 합시다. 음, 상대하는 거조차 시간 낭비입니다 솔직히 아이코 좋은데 왜 지랄이지 진짜? 계속 내가 딜금인데? 응? 뭔가 여기 있었던 거같은 아, 잠깐만. 킬들 방이다. 내 게임 싫어하냐? 아. 진짜. 어, 나다. 아 씨. 아 씨. <목소리>